안녕하세요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옥스윙 2 2교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효타격존 뽀개기라고 해서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 수단과 방법을 하지만 옥스윙은 무슨 손으로? 왼손으로 팍! 왼손으로 팍! 해서 오른발과 왼발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정복하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그립 잡는 법도 안 알려드렸죠? 백스윙, 다운스윙, 뭐 릴리스, 피니쉬 이런 것도 안 알려드렸어요. 그냥 좌우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좀 찾아보십시오. 다른데 뭐발 바깥쪽, 바깥쪽 신경쓰지 말고 요 안쪽만 집중을 해서 유효 타격존에 집중을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고 참 일주일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오늘은 옥스윙2의 핵심 타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 옥스윙1과 옥스윙2를 늘 함께 진행을 하는데 옥스윙1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을 기준으로 해서 공이 맞는 순간이 그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스윙의 마지막이면 그래서 끝 스윙이라고 하고 아니면 끝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옥스윙1이다 그래서 번쩍 쿵 하는 게 이제 옥스윙1이라고 했고요 옥스윙 투는 공이 맞는 순간이 첫사랑이자 첫 스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을 갖다가 왼손으로 들어서 공이 딱 임팩트가 맞는 그 순간부터가 내가 본격적으로 무얼 해야 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팍 앞으로 쳐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스윙이 옥스윙 투인데 그 핵심 타격 방법 즉첫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맞는 순간에 맞는 그첫 스윙 또는 첫사랑, 첫사랑 탑법 그게 무엇인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도라 급입니다. 네, 어, 옥스윙 원은 공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번쩍. 쿵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공에 되는 그때까지가 이제 스윙의 어,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는 옥스윙 투는 아무래도 이공 앞쪽에 그리고 지난 주 여러분들 옥스윙 쇼 게임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드는 거 신경쓰 말고 팍팍 팍! 앞으로 치는 연습에서 앞 스윙 이킥이라는 제가 제목으로 해서 옥스윙 쇼 게임을 이미 옥스윙 쇼 게임을 시청하시는 멤버분들과 그다음 통합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청하신 내용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에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얼만큼을 들건 간에 이 옥스윙2의 핵심 타격 방법, 즉첫 스윙 또는 첫사랑 타법은 공에 맞고 나서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정성을 기울이면서 공을 끌고 가야 되는, 아니면 가지고 다녀야 되는, 보내야 되는 그러한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타법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타법이 왜 등장한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선수들은 굳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연체동물이니까. 180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도 90도를 쓰고 전체적으로 팔로우스로도 90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공 앞에서 칠 거냐, 뭐공 뒤에서 칠 거냐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어진 게 그나마 좀 유연하다는 분이 한 여기 한 120도나 쓸 거야. 제가 볼 때는 아 다리 찢기를 한다면 그럼 스윙 찢기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120도를 쓸 거예요. 그럼 옥스윙원은 오른쪽을 90을 다 쓰고 이쪽에 남은 30을 그냥 마무리 단계로 쓰자는데 옥스윙2는 백스윙을 이쪽을 한30 정도만 쓰고, 이 앞에 릴리스 구간을 90을 쓰자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을 하나 쳐보면, 옥스윙1은 번쩍 쿵. 뭐 찍어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여기가 끝스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마무리를 한 거고, 옥스윙2는 백스윙은 드는 동, 만은동 앞으로 치는 스윙의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때 몸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스윙은 무슨 스윙이에요 옥스윙2 에요 옥스윙2 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뭐 제가 그뭐 방법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빵 동시에 도는 거 이런 건 대체적으로 옥스윙2의 맥락이 강해요 근데 실은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옥스윙이라는 스윙을 좋아하시게 된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의 눈높이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연성의 한계를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인정을 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 드리려는 제 노력을 높이 사주신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번쩍! 이렇게만 쳐도 플레이어블한 상황으로 칠 수가 있고요. 툭 때려도 한 150. 그냥 들어서 쿵! 또 이제 나는 이쪽보다는 오늘 하는 옥스윙2는 조금만 들어서는 앞쪽으로 나는 칠 거야. 그래서 한 백스윙이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은 조금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쩍 쿵은 여기서 끝났는데 옥스윙 2는 조금 들어서 팍 이렇게 해서 스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의 회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어찌 보면 골퍼스럽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 스윙이라는 거죠. 가장 뭐 이상적인 건 번쩍 빡 여기까지 돌아가는 거지만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그거 하려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 우리 젊은 그 정말 유연한 프로들이 정말 뭐확쫙 늘어나는 그런 프로들이 어, 백스윙을 여기까지 쫙 가시고 끌고 와서 여기서 스윙 샥 릴리스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 하니까 그거 따라 하려다가 다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레슨 했었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 영상으로는 이 정도만 진행을 할 건데 조금만 들고 앞으로 팍 스윙은 쓰는 앞스윙, 앞스윙을 늘리는 연습을 우리 전체적인 구독자 여러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법이 좋은지 그 부분은 진짜 드라이버에서부터 쇼다이언까지 연습은 저희 우리 멤버분들과 함께하는 계속 영상이 이어지죠? 멤버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